범땡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음. 자주는 아니지만 볼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 먹는 과일인 줄알아 <웃음> 자주 말고 자주 보진 않았대 너, 너희를 너 근데 볼때마다 행복을 느꼈대 그래? 응 뭐라고 할거야 음. 자주는 아니래 자주 보러 오시진 않았나 봐 아니 왜 엄마가 그걸 말하는데 그게.. 그게 왜? <웃음> 그게 왜? <웃음> 저에겐 헤리테리가연인이에요 근데 왜? 혜리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 이름만? 너미 이름을 너무 크게 썼잖아 거기 안에또 어떻겠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송지영 고죽장님 무슨 혐의받고 싶나요? 고독장님세국 <웃음> <웃음> <태국> 많이 받으세요 <웃음> 음. 일단 먼저 해야 돼 <웃음> 집에 가족도 아니지만 우리 우리 영상을 엄청 재밌게 보시는 분이잖아 맞어, 맞어 한 틀에 적게 아니더라도 사랑할 수는 있지 <웃음> 아, 아니, 맞아 <웃음> 엄마도 가족이 아닌데 아빠한테 사랑에 빠졌잖아 <웃음> 사랑에 빠지진 않았네 <않았는데>? 사랑에 빠졌면은? <웃음> 왜 태가 티그시왜 뒤로 와 여기 테스 쓰고 여기에 써야지 어 지우개 있네 지우개로 지워야 해 아니야 그냥 써 그냥 리, 리얼해 지우는거 보다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. 다 아직 다섯살이어서 내가 못한걸로?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그런걸로 내가 이거 엄마 <웃음> 아니 이거 개야 사람이야 개야 사람이야? 어? 이거 못생겼어 아니야 잘했어 왜? 꼬꾸로 매달려 있어. 아 이게 예. 이거 사다리야 사다리. 근데 고, 고기가 이렇게 있어? 에이 무, 문이 여기에 있어서 어. 여기 이렇게. 어? 어? 언니 빨리 올라와 이렇게 한 거야. 어떻게 하 거야? 이렇게 혼자 엄마 밥 먹으러서 방에서 혼자 올라왔다가 어, 어. 엄마 언니가 안 와서 어. 여기 내려오는 문을 활짝 열고 어. 언니 빨리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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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! 저거는 저거는 킹크리 아! 선물인가 보다. 그런 거? 어. 우와, 킹크리 선물 같은데? 너, 너 그때 뭐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? 어, 우와! 아직 멋진 우와! 스크린이랑! 우와! 우와! 너 저번에. 그때 편지쓸때 미니 인형 받고 싶다고 했잖아. 진짜. 놀랬어, 엄마도. 나도 진짜 놀랬어. 어. <웃음> 설마 설마 했거든 엄마 보고. 우와. 않냐, 엄마가 엄마가 찬뭘타 할아버지냐? 엄마가 오늘의 찬탄하고지? 찬탄하고지. 어? 어,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